제가 여러분들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? 날씨 풀려서 봄옷 입어야 되는데 막막하시죠? <웃음> 이제 한국도 온도가 이제 영상으로 회복을 해요. 봄이 다가오는 시기인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잖아요. 일본 여행 갔을 때는 기온이 딱 10도 전후라서 얇게 입고 다녔거든요? 약간 봄 느낌으로 오랜만에 봄옷을 입으니까 되게 신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도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봄옷에 대한 니즈가 더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딱 지금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포스의 체크셔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대생 느낌의 그런 뭔가 색깔이 많이 섞여있는 좀 코디가 어려운 컬러가 아니라 메이비, 스카이블루 이런 식으로 좀 원톤으로 블루톤으로 들어간 코디하기 쉬운 컬러의 체크셔츠였어요 미니멀한 느낌이죠? 제가 일본 여행 가기 전에 우연히 포스 매장에 들려서 봤는데 딱 뭔가 일본 여행 갈때 입기 좋은 아니면 봄에 되게 뭐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의 체크셔츠더라고요 여기는 하카타역입니다 쿠로카와에서 버스를 타고 하카타역 바로 왔고 근데 여기 내리자마자 진짜 완전 시내도 완전 시내 날씨도 너무 좋고 물 색감이 미쳤어? 미쳤어 그치? 옷도 다잘 입어? 그러니까 컬러 조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나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거야 색감이 치가 <목소리> santo y está llena de luz y en sus rincones flores en v e r s o s nace un jardín para tu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. 일부러 한 사이즈 크게 샀습니다. 제가 좀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나 상의도 조금 여유 있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얘는 릴렉스핏이라서 너무 막 레귤러하게 나온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한 사이즈 크게 가서 좀 여유 있게 실루엣을 연출해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카고 팬츠 그리고 요 많이 신는 살로몬 이렇게 그냥 딱 입었을 뿐인데 티셔츠나 맨투맨이 뭔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죠?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서. 목걸이 살짝 이렇게 포인트 보여주면서 봄 여름 같을 때는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입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잠궈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 이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대로 소개해드릴 거긴 한데 블루 셔츠이기 때문에 네이비 컬러의 코튼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줘서 톤온톤 느낌으로 전체적인 무드를 맞춰서 약간 뭐 시티보이? 어 한국에서 유행하는 시티보이 그런 느낌이죠? 어 그런 식으로 좀 매치를 해봤습니다 요 자켓도 굉장히 잘 나왔죠? 요거는 어 다음 영상에서 <웃음> 이것도 <웃음> 소개해드릴 거라서 요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넓네. 우리 그때 좁은 데 있어서 다른 호텔로 했잖아. 넓은 데로 하려고. 오. 좋네. 오! 대박. 그리고 제가 이런 셔츠 아이템을 좋아하는 게 제가 베스트 콜라보 제품 만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좀 허전한 게 싫고 살짝은 이렇게 목 부분이 조금 올라오는 게 좋다 그 부분이 제가 목을 드러나게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티셔츠만 이렇게 딸랑 입는 걸안 좋아해 이목 부분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서 애초에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템이라서 목 부분을 또 살짝 가려주면서 코디를 할수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뭐 맨투맨이나 후드 그런 거에 비해서 두께도 얇고 좀 진짜 봄철에 지금 딱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즌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 이런 셔츠 아이템이고 근데 저는 막 옥스포드 셔츠 뭐 이런 좀 뭔가 단색의 제품보다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런 어,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체크 셔츠 위주의 추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? 제가 이거 좀 시티보이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었는데 막상 일복하니까 그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뽀빠이 잡지 시절 시티보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약간 후쿠오카라서 약간 스트릿한 느낌이 많은 그런 동네라서 약간 홍대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라 그럴 수 있는데 어, 나는 나름 어, 일본 느낌으로 입고 가야지 뭐 어, 시티보이 요런 느낌인가 하고 갔는데 막상 일본에서는 이렇게 입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슬픈 설화가 있는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괜찮았던 아이템들을 좀 추천드리자면 해칭룸! 아 해칭룸이 폼이 미쳤습니다 요 체크 셔츠라든지 요 체크셔츠도 린넨 소재로 이렇게 살짝 비치는 듯한 그런 감성으로 되게 잘 나왔거든요. 핏 자체가 여유있게 나오고 좀공대생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요런 거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벨리에. 벨리에 팝을 제가 갔었는데 요 체크셔츠도 많이 좀 미니멀하고 체크가 잔잔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은은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잘 나왔더라고요. 그리고 또한 제가 입은 것처럼 카고 팬츠에다가 매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? 딱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긴 했어요. 유발란스 엄청 많이 신더라고. 그리고 좀 스타일링적으로 이 체크셔츠를 더풀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입거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우터랑 입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허리에 묶어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체크 아이템을 사더라도 코디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좀 알고 사면은 더 활용도가 높잖아요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? 이런 식으로 어, 이런 식으로 허리에 매가지고 포인트를 줄수 있어요 꼭. 단품으로 입어야만 체크셔츠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꼭 뭔가 이렇게 단정하게 딱딱딱 각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훌렁훌렁하게 캐주얼하게 좀 아니면 스트릿하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있다. 그리고 얘는 플라스틱 자기단추로 되어 있어서 요게 조금 반짝반짝 거리는게 또 악세사리 같은 느낌도 납니다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셔츠는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셔츠 아이템을 조금 어려워 할수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톤온톤으로디자인이된 요런 아이템을 선택해주시면 은 확실히 덜 부담스럽게 쉽게 코디에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줄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일본 분위기라든지 거기서 내가 입고 갔던 옷이라든지 셔츠 추천까지 섞어가지고 한번 제 경험담을 풀어봤고 후쿠오카에서 찍어온 영상이 더 많거든요 바로 다음 영상은 바람막이 추천 영상 그리고 후쿠오카 쇼핑 가이드 그렇게 두개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좀봄 시즌이 다가오니까 저도 옷 입는 게좀 재밌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패션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체크 셔츠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있잖아요 일본사람들이 진짜 옷이 잘 입긴 하더라 건물도 되게 예쁘고 근데 막 일본 뽕 맞아서 이런게 아니라 뽕, 이게 일본 뽕인가? 아무튼 그냥 사람들이 멋있어 그냥 나중에 또 따로 다룰 거긴 한데요 이게 진짜 나는 감명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 진짜 잘 갔다고 생각이 드는 게막 음식도 맛있고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런 패션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었다랄까? 나를 좀더 뽐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개성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가지고 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다룰 거라가지고 거의 뭐 일본 영상 아마 10개 나오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여행도 많이 가시고 진짜 배우는 거 많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살펴보려고 가는 거랑 또 여행이 다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기 전에 그냥 놀러 간다는 생각보다 좀 배우러 간다는 생각으로 경험하러 간다는 생각으로 가보시면 진짜 여행의 의미가 확 바뀔 겁니다 진짜 재밌어요